2021년도 9월 실시한 고위 전국연합 화 뭐, 모의고사, 화학원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의 유용성인데요. 그, 뭐, 하여튼 기억 물질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질소 비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가지고 뭐 식량 문제 관계된 거 하법법이잖아. 질소하고 수소 만나가지고 암모니아 만드는 거, 그렇지 따라서, 무엇을 합성하는 거지? 질소하고 수소 이용해서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거니까, 그래서 기억은 암모니아 NH3가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답은 4번 되는 거죠. 1번에 나일론은 이제 합성섬유 얘기하는 거고, 뭐, 페니실리는 합성의약품, 폴리에스터도 합, 대표적인 합성섬유가 되는 거죠. 예, 다음. 자, 빙하를 분석하는 과정의 일부인데, 그 얼음 기둥체치아는 쭉쭉 뭐 나와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수소가 있고, 다음에 중수소가 있어. 이동위 원소에 대한 거잖아. 그러니까 동위 원소는 여기 뭐 수소는 원자번호 1 번, 질량수 1 자리가 일반적인 건데, 저기서 중수소는 원자번호 1 번에 질량수 2 자리 얘기하는 거죠, 뭐 그치? 따라서 이두 가지를 동위 원소라고 하는데, 동위 원소는 주기율표상에서 같은 동자 같은 위 위치에 있다 이 뜻이야 따라서 똑같은 원소인데 뭐만 다르냐 하면 질량수가 다른 거야 그럼 질량수가 왜 다르겠어? 자, 양성자수가 원자번호니까 양성자수는 같은데 중성자 개수가 달라서 그런 거지 뭐 참고로 이두개 합친 것을 우리가 질량수라고 하잖아 따라서 이 녀석 수소는 중성자가 0개가 되고 다음에 중수소에서는 중성자가 1개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것 때문에 화학적 성질은 같을지 모르겠지만, 아, 화학적 성질은 같지만, 물리적 성질이 다르다 이 뜻이에요. 따라서 일반적인 수소가 들어간 물이 있는 반면에 중수소가 들어간 중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개의 비율을 측정한 다음에 이 수소비를 구해서 과거의 기온 변화를 알아내는데 뭐 이용했다라고 되어 있죠. 하여튼 어떻게 알아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자, 어쨌든 간에, 계속 따지면, 기억입니다. small a는 이 e, b 냐 라고 물어봤어요. small a가 어디에 있지? 아, 요거죠. 다음에, 에. 그 a가 b가 얼마인지는 여기에 나와 있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small a는 원자번호니까 1번. 두 개가 동의원소라서 밑에 값은 같다 이거야. 다음에 위에 질량수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 small b는 이 e,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a분의 b는 b가 두배더 크니까 기억보기는 반대로 써놓은 거예요. 다음에 두 번, 니은. 분자의 일몰에 들어있는 양성자 개수는 양성자 수는 같다니까, 동위원소가 따라서 H2O, 또 얘도 H2O잖아 중수로 만들든, 중수소로 하든 아니면 일반 수소로 하든 양성자 수는 똑같은 거야 따라서 같다, ㄴ은 맞는 거지 그치? 다음에 디귿. 분자 한 개에 들어있는 중성자 수는 여기는 중성자가 없어 여기에 중성자가 하나 있는 거잖아 따라서 뭐 산소는 같으니까 나가리 날려버려요 그게 애보다 애가 더 많은 거거든 자, 그런데 그것이 두 배이냐? 계산해 보면 되지, 뭐. 자, N은 중성자가 하나짜리야. 그런데 그런 수소가 두개 있으니까 2. E. 다음에 산소는 원자번호 8번이잖아. 그러면 양성자 8개, 중성자 앞서서 16개 돼야 되니까 중성자가 8개, 그런 산소가 하나가 있는 것이. 따라서 여기에는 중성자가 10개 있는 거고 다음에 이거 하나는 N은 중성자가 없어. 여기에만 중성자가 있거든. 그럼 여기에는 중성자 전체압이 8 이렇게 돼 버리는 거야. 따라서 2배 아니죠. 그치? 4분의 5배가 되는 거네. 그래서 답은 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음 넘어갑니다. 자 탄소와 암불 가나다가 있는데요. 메테인, 에탄올, 아세트, 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음, 각각 구조를 그릴 수 있냐는 하 거야. 그래서 메테인은 수소는 귀찮아서 안 쓸게요. H 이런 거는. 그래서 탄소가 수소 4개 잡고 있는 거고. 다음에 에탄올은 탄소 두개에 여기 수소가 세개그 다음에 여기에 수소가 두개그 다음에 O 붙어가지고 여기에 수소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지. 이게 에탄올. 다음에 아세트산은 CH3COH니까 탄소가 수소 3개, 그 다음에 C에 COH 구조 그릴 수 있어야 된다. 따라서 여기 O하고 H 이렇게 붙어 있는 구조가 되죠. 그럼 그거에 따라가지고, 가는 C하고 H 단일결합이 3개가 있어야 돼. 여기는 CH 단일결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나가리. N은 4개잖아. 그럼 3개짜리, 그렇죠. 이 녀석이 가 되는 거고. 다음에, 그럼 그거에 따라서 나머지 빈칸은 다 채울 수 있겠죠. 나 찾으러 갑니다. OH 결합이 하나가 있대. 여기도 OH 하나 있고, 여기도 OH 하나 있는데, 애가 가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이 나가 되는 거지 뭐. 그럼 마지막 남아있는 이 녀석이 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그거에 따라서, 기억, 가는 아세트산이다. 맞죠? 다음에는, 나는 물에 잘 녹냐? 뭐, 우리, 탄소화합물 쪽, 우리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는, 그냥, 산소가 들어가 있으면 잘 녹아. 그 정도로만 이해해 놓으셔도 돼. 오케이? 따라서, 나하고 가는 둘다 물에 잘 녹는 편인 거죠. 그래서 니어는 맞는 거고. 다음에 이것, 다는 앤데, 정사면체 구조지, 그치? 전부 다 똑같은 수소가 붙었으니까 대칭 구조이고. 그래서 이것도 맞지. 그래서 다음은 기니디 되는 거야. 됐죠? 다음. 자, 화학결합에 대한 뭐, 시화작품인데요. 어쭉다 음, 봤으니까 기억 나는 전자 여섯 개를 가진 원자 가장 음, 전자 여섯 개니까 전체 전자가 여섯 개네 그럼 안쪽에 두개 있고 바깥쪽에 네 개가 있는 거잖아 그렇지 우리 화학 결합에는 안쪽 전자는 관여 안 한다고 하잖아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만 관여하니까 따라서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네 개+ 4개, 네 개가 화학 결합에 관여하고 그 전자수를 뭐라고 부르지 그렇지 원자과 전자수라 부르는 거야. 어쨌든 기억은 원자가 전자가 여섯 개니까 원자번호 6번 탄소고 리은은 전체 전자가 여덟 개니까 원자번호 8번이 산소가 되죠. 그래서 서로의 빈 자리를 채워 분자를 만들었으니 아시오 두 글이 얘기하는 거죠. 뭐더 있겠어요, 그렇지? 기억갑니다 동그라미 기억에원자과 전자수는 바닥 상태에서 가장 바깥껍질에 있는 전자수 또는 14족이면 4, 16족이면 6이죠. 따라서 기억에원자과 전자수는 14족 탄소니까 4 맞고, 바닥 상태 전자배치에서 홀전자수, 탄소는 2개가 되고요. 산소도 2개죠. 그래서 2개는 같다가 맞지. 다음티 ㄷ. 동그라미 ㄷ. 서로의 빈자리를 재워 분자를 만들었으니 공유결합하는 거잖아. 따라서 N은 이용결합이 아니고 공유결합 함께 우리가 쓰는 거니까. 비금속끼리의 결합. ㄷ은 땡.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리연되는 거야. 다음. 자, 물. 물 전기분해 실험인데요. 소량의 물 전기분해하는데 황산 나트륨 매 집어넣지? 그럼 전기 통하라고. 순수한 물은 전기가 잘안 통하니까. 따라서 전해질로 넣어놓은 거고. 그러고 나서 전기분해를 쭉 하면 은 우리가 물을 전기분해를 하게 되면 은 플러스 극에는 부분적인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전기음성과큰 산소 기체가 만들어지고 다음에 마이너스 극에는 그렇지 수소 기체가 만들어지거든. 그때 내가 물을 하나 전기분에 했다라고 치면 산소 원자 하나 있으니까 너는 1분의 1몰 수소 원자 두개 있으니까 너는 1몰 따라서 발생하는 기체의 몰수비는 1대2라고 쓸수 있죠 근데 온도와 압력이 같으면 기체의, 뭐, 기체의 부피비나 몰수비나 같기 때문에 몰수비가 1대2면 부피비도 1대2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A는 기체가 이만큼 생겼고 B는 기체가 이만큼 생겼잖아. 따라서 기체가 산소보다 수소가 더 많이 생기거든. 따라서 여기가 전극 B가 되고 여기가 전극 A가 되는 거야. 따라서 A는 플러스 극이고 B는 마이너스 극 되는 거죠. 기억 화학 결합의 종류는요. 물과포기 갑니다. 화학 결합의 종류는 물과 황산나트륨. 얘는 금속 비금속이니까 이온 결합이고 물은 비금속 길이니까 공유 결합이잖아. 그래서 같을 수가 없고. 다음에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하는 기체는 B다가 맞죠. 다음에 이 실험에서 물을 구성하는 원자 사이에 전기 분해의 의야, 즉 전자를 흘려주니까 화학 결합이 끊어지더라 이거지. 아, 화학 결합에는 전자가 관계가 돼 있구나. 그게 바로 전개분의 A죠. 따라서 물을 구성하는 원자 사이에 결합이 끊어져서 산소와 수소가 생긴다고 라 보시면 돼요. 화학결합이라는 건 결합을 끊고 또 새로운 결합 만들고 이런 것들이니까 따라서 이것도 맞죠. 다음 넘어갑니다. 자 이온을 표시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서 X는 원자번호, 개수에는 원자번호, 양성자수. 다음에 Y는 질량수. 고뭐 질량수라는 건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 합친 거니까 여기에 중성자 한번 써볼게요. 그다음에 z는 이제 전자가 더 있냐 아니면 좀더 적냐 그거 얘기하는 것이 이온의 전 이온 전하의 부호 나타낸 거. 따라서 요거 절대값 해서 2라고 썼으니까 뭐야? 두개가더 있든 또는 없든 그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이들이 이온이 되면 전부 다 네온의 전자배치 가는다고 했거든? 네온은 원자 번호 몇 번? 그렇지, 10번이잖아. 따라서 여기에 있는 전체 전자의 수는 전부 다 10개가 돼버리는 거야, 10개. 오케이? 전부 다 이온, 전부 다 이온이니까. 자, 요두개 합이 이게 돼야 되니까 애는 10이 떨어질 거고, 애도 그렇죠, 10이죠. 애는 8 이렇게 떨어지지. 중성자 찾았고. 양성자 찾았고. 자, 일반적으로 이 녀석은 양성자가 12개짜리. 그 그러면 전자도 12개거든. 그런데 전자가 10개 돼야 되니까 두개를 잃어버려야지. 따라서 A는, 아, 두개 잃어버린 E 플러스 이온이구나. 요거 아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Z값은 2가 되는 거죠. N은 양성자 11개, 전자도 11개 있는 원자거든. 그런데 전자가 10개 되려면 하나 잃어버려야지 뭐. 그렇지 따라서 이 절대값은 얼마? 1 이렇게 쓰면 되고. N은 원자번호 8번 양성자 8개야. 그러면 원자번호 양성자 8개니까 중성원자에서는 전자가 8개 있거든. 그런데 이온이 돼서 전자수가 10개가 되려면 전자 두개를더 가지고 와라 이거죠. 따라서 절대값이니까 N은 2라고 우리가 쓸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빈칸 채우기 하는 겁니다. 됐죠 그렇죠? 그러면 기억 중성자수는 A하고 B가 12, 12로 같은 게 확인이 됐고 다음에 이온의 전자수는 죄다 10개라고 했잖아. 따라서 B든 C든 A든 이온의 전자수는 다 같아요. 그럼 이온의 전하 절대값만 따지면 되거든. 뭐 있어? 2, 1, 2잖아요. 따라서 C는 2고 B는 1이니까 C가 B의 두 배이다가 맞죠. 또는 여기 분자값이 바로 요거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지? 1, 2. 다음에 B와 C의 안정화합물은요. 한 자, 우리 이온 결합할 때 알죠? 자, M 플러스, 그다음에 N 마이너스잖아. 그러면 전하의 B가 M 대 N이면 붙는 원자수는 그렇지, N 대 M 반대로 써야죠. N 대 M 이렇게 쓰는 거지. 그렇지? 그런데 오, M하고 2N 써놨네. M은 1이라고 쓰면 되고 2N이니까 N은 4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너는 땡. 그래서 2대 1로 붙어야 되니까 B2C가 되죠. B2C. 따라서 맞는 거예 기억하고 리은 되는 겁니다. 됐죠? 다음. 아우 그러니까 이제이 문제는 무슨 말이지? 하고 이해하기 되게 어렵게 써놨어. 그러니까 이제 한참을 보다 보니까 아, 이게 소독용 알코올인데. 그래서 이 가가 뭐냐 하면 소독용 알코올에 뭘농두고 와라 이거야. 그러면 소독용 알코올의 몰 농도는 부피분에 몰수니까 부피는 얼마 나와 있어? 250ml 나왔죠? 그럼 밑에 ml 쓰고 위에도 몰, 미리몰 또는 뭐 밑에다가 뭐뭐 뭐 부피, 리터 쓰고 위에도 부피 써도 되죠. 뭐 0.25L 합시다. 0.25L. 그럼 위에는 몰 쓰면 되는 거니까, 몰 농도는. 따라서 여기에 아이소프로파놀이 몇몰이 있냐 우리가 따져보라했으신 거야. 그래서 이 알코올 250ml에는 아이소프로파놀 175mL가 있다는 거지. 아이소프로파놀, 아, 애만 175mL. 이렇게 딴게안 섞여 있는 거. 따라서 아이소프로파놀 175mL인데 내가 이녀석 내가 몰수를 구하려면 일단 내가 이거 기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일몰의 부피 쓸 필요가 없고 이거를 내가 질량으로 바꿔줘야 되거든. 따라서 액체의 부피를 질량으로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가 그런 밀도잖아. 그럼 이두개 곱해버리면 질량 나와버리겠네. 따라서 이두개 곱해. 175 곱하기 0.78 0.78 그럼 여기 단위가 뭐 나왔어? 그람 나왔잖아. 그러면 아, 저기 소독용 알코올 250ml에 있는 아이소프로파놀의 질량 내가 구한 거야. 근데 내가 여기에 필요한 건몰 수거든. 그럼 내가 이녀석의몰수 어떻게 계산해? 화학식량 60으로 나눠버리면 되거든요. 그치? 됐죠? 따라서 요 값을 여기에 써서 계산하라 이거예요. 그럼 계산을 하면은 아휴, 다시 한번 해봅시다. 밑에는 0.25. 0.25L가 4분의 1이잖아요. 4분의 1이니까 위에 4 곱하죠, 뭐. 그 다음에 밑에는 60. 요것뿐에 요거니까. 다음에 위에는 175. 다음에 그 옆에는 0.78. 요게 몰 농도가 되는 겁니다. 이거 계산하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하면 6 하면은 0.616, 638, 0.13 떨어지고. 다음에 요 값이 이게, 간단한 숫자가 나오네요. 41은 4, 47에 4, 28, 4520 하면, 아, 700 나오네요, 700. 대체? 그 밑에는 10이니까, 요거 10 날리고, 0 하나 날려버리고, 그러면 이 값은 70 곱하기 0.13, 7 곱하기 1.3이니까, 71은 7, 7321, 7, 9.1 이렇게 나오는 거야. 숫자 좀 예쁘게 주지. 그래서 답은 1번 되는 거죠. 따라서 질문이, 야, 이거, 요 부피 줄게. 밀도 이용해서 질량 바꿔봐. 그리고 화학식량 줄 테니까 뭘 수로 바꿔. 그래서 그 과정을 알고 있냐. 그리고 기본적으로 뭘 농도를 알고 있냐. 그 내용이에요. 다음 넘어갑니다. 자, 다음은 원자의 구성입자에 대한 게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러더퍼드의 알파이자 산란 실험이잖아. 그래서 문제 다 읽어보면, 자, 요거 실험과 관계된 단어를 한번 보고 글자 하나씩 지우라 이 뜻이에요. 그리고 추가로 두번더 해서, 또 지워보라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뭐야? 금박이잖아. 그래서 금박 하나 지울 수가 있고. 다음에 또 이거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러더퍼드가 뭐 발견했어? 원자핵 발견했잖아. 그럼 두 번째는 원자핵 지울 수가 있고, 그렇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실상 이 실험을 통해서 양성자 발견한 건 아니지, 그렇지? 그래서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원자핵을 발견했는데 왜 원자핵이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지? 어? 그 안에 양성자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 라고 요것도 우리가 관계돼서 지울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다 지우면 답은 1번 요거 찾는 거예요. 이게 주의하세요. 이 실험 통해서 양성자 발견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는 문제가 좀 특이한데요. 왜 원자에게 플러스를 띠고 있어? 그 안에 양성자가 있어서 그래 라고 그렇게 정도만 이해해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1번 됩니다. 다음 넘어가요. 자,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 할수 있냐 이거죠. 화학 반응식에서 양적 관계 풀수 있냐?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비는 몰수의 변압이잖아. 그럼 너이몰 반응하면 너이몰 사라지고 너이몰 생기고 너일몰 생긴다 이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개수는 몰수와 한계 된 거기 때문에 나트륨이 A그램 반응한 거야. 그럼 이걸 빨리 몰수로 바꿔줘야지. 어떻게? 화학식량으로 나눠가지고. 그럼 화학식량이 어디에 있냐? 여기에 있네. 일몰이 M그램이라는 거야. 그러면 A그람은 몇 몰이지? 그렇지, 이걸로 나눠주면 M분의 A몰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 녀석이 다 반응을 한 거야. 그러면 이 녀석은 나트륨의 몰수 변하니까 비교하면 몇배된 거지? 저게 요거 됐으니 2분의 요 값을 2로 나눠주면 되겠네. 2분의 요거 배잖아. 2M분의 A배, 그렇지? 따라서 그때 발생한 수소기체 M으로 잖아 여기는 1이거든. 그런데 애도 똑같이 몇배 시켜줘? 2분의 요거 배해주면 돼. 그럼 수소기체 얼마 생기지? 2 m 분의 a몰이 생기는 거야. 근데 질문은 수소기체의 부피 물었거든. 그랬더니 1몰, 1몰이 22.4리터네. 2몰은 22.4 곱하기 2하면 되고 3몰은 저기에 3 곱하면 되잖아? 그럼 2 m 분의 a몰은 여기에 그렇지? 22.4에다가 요 녀석의 몰수 곱해주면 부피가 딱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답은 M분의 11.2A라고 찾으시면 돼요. 답은 4번 이렇게 되겠네. 됐죠? 네, 넘어갑니다. 다음. 그러니까 이, 아, 이 모의고사가 아 문제가 막, 오, 어렵고 참신하다? 그건 아닌데 되게 자료고 뭐고 막 지저분하게 해놨어요. 아, 정말. 그래서 이것도 이게 뭐지 싶었을 건데 일단은 우리가 동의원소에서 존재비 하나 체크하세요. 동의 원소에서 존재비가 있는데, 이 존재비의 총합은 100이 나와야 된다. 오케이? 100%가 나와야 된다. 그거 가지고 풀라는 거야. 따라서 이 녀석은 혼자서 100%니까 다른 놈이 없어. 동의 원소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서 X의 원자량은 59. 이 녀석이 X네. 그래서 X는 동의 원소가 없어. Okay? 그러면 나머지를 찾아야 되는데, 숫자 잘더 해봐. 92지. 8이 100되려면 8이 모자라잖아? 그러면 애랑 애랑 합치면 8이거든. 따라서, 이렇게 합친 녀석이 하나의 그룹. 그러면 나머지, 자, 노란색 58에다가, 요 애랑, 애랑, 애랑, 애랑 합친 게또 하나의 그룹이지. 68 더하기, 26 더하기, 0.5 더하기, 4 더하기, 1.5 하면 100이 나오거든. 따라서 여기 흰색 그룹의 원소가 있고, 노란색 그룹의 원소가 있는 거야. 그런데 흰색보다 노란색이 좀 무거운 편이잖아. 그래서 평균 원자량이 Y가 더 커. 해서, 아, 이게 Y의 동의 원소. 총 다섯 가지. 그리고 이 녀석이 Z의 동의 원소. 그거 찾으라 이 뜻이에요. 알고 나면 별거 없는데 자료가 더 저분하죠. 아주. 그러면 기억. X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가 같냐. 기억보기는 잘 봐요. 에? 자, 우리 양성자 개수하고, 다음에 중성자 개수하고 합쳐서 질량수라고 하는데 이 양성자와 중성자 개수는 자연수잖아, 양의 정수, 그렇지? 오케이? 따라서 질량수, 얼마 나왔지? xxx 질량수가 원자량 59 나왔네 그런데 여기에서 원자량이나 질량수 나 같다고 했으니 질량수가 59거든 그럼 이두 개가 같으려면 하나당 얼마? 0.5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이거 조건이 뭐야? 정수잖아. 양성자, 중성자 안 깨지니까. 따라서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다. 그거 얘기한 게 바로 기억인 거고. 다음에는 Y의 동의 원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니까 세 가지가 아닌 거지. 다음에 Z는 이네 녀석이 제일 많아. 그럼 56인데 나머지 녀석이 54점 맞은 애도 있고 57점 맞은 애도 있는데 54점 맞은 애의 비율이 훨씬 더 크네요. 오케이? 그럼 평균은 당연히 56보단 작아져야 되겠죠.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고.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문제예요 됐죠? 예, 넘어갑니다. 자, 일몰을 담을 수 있는 상자의 크기를 계산하라 이겁니다. 요거는 위에 앞에 문제를 이용해서 0도시일기압에서일몰이2 2 4터다 이런 건 알고 있어야 돼요. 또는 아보가드로 수가 6.02 곱하기 10에 23 승계다. 요건좀 알고 있어야 되고. 자, 한 변의 길이가 A면 이 AAA니까 이 녀석의 부피는 A3승 3제곱센티미터가 되죠. 그런데 1리터가 이거죠. 그러면 1세제곱센티미터는 1000분의 1리터 되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N은 a 3제곱센티미터니까 부피로 바꾸게 되면 1000분의 A3승 리터가 됩니다. A3승 리터. 됐죠? 자, 그런데 이게 몇몰인가 내가 따져봐야 되는 거야. 그럼 이게 몰수. 그럼 이걸 내가 몰수로 바꾸려면, 일몰의 부피로 나눠주면 되잖아. 그럼 0도씨 일기압에서 일몰의 부피는 22.4리터니까, 이 값을 22.4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아, 저기에 들어가 있는 기체의 몰수가 떨어지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이 A라는 값이 이 특정 범위에 들어왔을 때, 어, 0도씨 일기압에서 기체, 이게 아보가드로 수잖아? 이게 일몰이다 이거예요. 아 그럼 요 값이 1몰이 되는 a를 구하라 이거 지 뭐. 따라서 a3승을 넘어가면 아 a3승 맞죠 22.4 음 22.4 곱하기 10의 3승 예이 되면 되죠 그 a를 구하라 이거예요 아 화기가 싫다 갑자기 음 그러면 대충해서 어, 요거 제곱할까 2 2 0자 곱하기 10의 제곱 아니나 3승 놔둬야겠구나 그러면 a는 루트 22.4 곱하기 10에 10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루트 하면 얼마니? 어, 2, 2, 4, 8, 3, 3, 3, 27. 3보다는 좀 작네요. 그치? 3보다는 작고 2보다는 커야 되는 거고. 그치? 따라서 30보다는 작고 20보다는 크고 그 범위에 있어야 되니까 그거 대충 잘 계산하시면 3번으로 찍으면 되겠네요. 그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될 겁니다. 요거 하셔야 돼요. 아, 참 이거 문제라고 넘어갑니다. 네. 자, 그림은 바닥 상태 네온 원자에서 네온이에요. 오비탈 a, b, c의 에너지에 따른 전자수 나타냈는데 네온은 1s에 전자 2개 있고 더 높은 에너지 2s에 2개 있고 다음에 2p에 6개. 그래서 전자 10개가 네온의 전자 배치잖아요. 그럼 오비탈 A, B, C가 있답니다. 근데 오비탈의 에너지가요. A가 제일 작아. 이건가 보죠, 뭐. B, 어, 이가 크네요. 그 다음에 C는 전자가 많으니까 A가 C가 되는 거지. A는 1S, B는 2S, 다음에 C는 2P. 그렇죠 새로 죽은 전자개수군 따라서 주 양자수는 앞에 있는 숫자죠. 1, 2, 2. 따라서 B하고 C가 같다가 맞고. 다음에 구형은 S 오비탈은 구형, P 오비탈은 아형형이라고 부르잖아. 그치? 따라서 A하고 B의 오비탈 모형은 구형이다가 리 ᄂ 맞죠. 다음에 오비탈에서 전자 하나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는요. 무한대까지 떼는다 합시다. 저 위에까지. N은 요만큼만 올리면 되거든. 그런데 N은 이만큼 올려야 되잖아. B는 요만큼 올려야 되고. 따라서 필요한 에너지는 B는 이만큼 필요한 거고. 다음에 C는 요만큼만 있으면 되니까 B가 C보다 크다가 맞는 거지. 떼어낸다는 건 높은 에너지 상태로 올린다 이 뜻이니까. 그래서 답은 기니디가 전부 다 맞는 거야. 됐죠? 다음 넘어갑니다. 자, 이주기 원소 XY하고 탄소로 이루어진 세 가지 분자, 가나다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분자식과 결합의 종류를 나타낸 건데, 이주기 원소네요. 자, X끼리 붙였더니 단일 결합을 한데 와, 단일 결합을 하고 있으면 N은? 그렇지, 플로린 F2. 이주기에서. 이중 결합을 한데 그럼 N은 산소죠, O2. 자, 그 다음에 C가 Y를 두개 잡았어. C는 탄소구라 탄소. 예, CO2죠, CO2. 그러면 CO2는요, 짠짠짠 이렇게 붙어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결합의 종류는 이중결합이고 그런 이중결합이 두개 있다고 라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그거에 따라서 Y는 산소, 원자번호 8번. 다음에 X는 플로린, 원자번호 9번이니까 반대로 써놨지, 땡. 다음에 기억은 이중결합이다, ㄴ은 맞고. 다음에 Y, X2. 다 산소에 플로린 두개 붙은 거야. 산소에 플로린이 이렇게 두개 붙으면 단일 결합 두 개잖아. 플로린은 손 하나 잡으니까. 따라서 다중 결합이 존재할 수가 없지. 그래서 맞는 건 리은 하나가 됩니다. 됐죠 다음. 바닥 상태 전자 배치의 원리를 아냐? 이거 무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1번에 해당하는 걸 숫자 1로 쓸게요. 여기에 해당하는 건 2라고 쓰고 여기에 해당하는 건 3이라고 쓰는데 S오비탈, 다음에 P오비탈. 내가 하나 해놓을게. s 오비탈에 전자가 최대 2개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나 들어가면 그렇지, 홀전자가 되는 거고 이렇게 들어가면 홀전자가 없는 거지 뭐. 그럼 그거 가지고 내가 첫 번째 싸움 원리, 쭉 홀전자 수까지 맞춰볼게요. 싸움 원리를 만족하지 않는다. 1S 다 채우고 2S 두개 채우고 그 다음에 2P로 올라가 이거야. 그런데 2S 다안 채우고 올라갔잖아. 만족 안 해. 다안 채우고 올라갔잖아. 만족 안 하고. 다음에 채우고 채우고 올라갔고 채우고 채우고 채우고 올라갔고 다음에 채우고 채우고 채우고 안 채우고 여기서 올라갔지? 따라서 애도 싸움은 만족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싸움을 만족하지 않는 게첫 번째 세 가지가 있고 다음에 홀전자 수 봐요. S에 하나 있으니 홀전자예요. P에 하나 있으니까 당연히 애도 홀전자가 되잖아. 그럼 홀전자 두 개야. 근데 그게 홀수가 돼야 되거든. 패스. 다음에 N은 S하고 P는 다 채웠지. P의 전자 여섯 개면 두 개씩 다 들어갔다 이거니까. 넣어보면 되잖아. 그럼 S에만 하나 있으니까 홀전자 하나짜리야. 딱 쓰고. 다음에 P의 전자 다섯 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무조건 홀전자 하나가 있죠. 따라서 N은 홀전자 하나짜리니까 이에 해당되죠. 다음에 S 오비탈에 전자 하나가 있어. 그럼 n 도 홀전자 하나니까 이에 해당이 되고. 다음에 N은 어 P 두개돼 있네요. 와, S에 하나. 그럼 S에 하나. 다음에 P에 두 개. 바닥 상태 전자배치입니까? P에 두 개면 바닥 상태란 말이 없죠. 그러면 S에 하나, P 두 개면 문제가 S에 하나, 다음에 P 두 개면 이렇게도 가능하고 다음에 S에 하나, P 두 개면 이렇게도 가능한 거지. 뭐. 그럼 이렇게 있어도 홀전자는 짝수야 홀수야 세개로서 홀수고 이렇게 있어도, 그렇지, 애만 홀전자잖아? 홀수가 떨어지지. 따라서 애도 가능한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요거 주의하시고, 뭐, 뭐, 주의 안 해도, 그냥 풀어도 뭐, 그냥 넘어갔겠죠? 다음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례입니다. S는 하나, 둘, 그리고 P에 하나니까, 하나, 둘, 여기 하나니까, 어, O, E, 이다창세개 채웠죠? 그래서 애는 3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애도, P에 여섯 개 들어갔잖아. 그럼 P 다섯 개다 채운 거야. 1s, 2s 채우고 다음에 p에도 총세개다 채운 거고. 그러면 전체 오비탈 수 다섯 개인데 이하라고 했으니 애도 해당이 되는 거고. 애도 1s, 2s, 2p니까 해당 되죠. 자, 1s, 2s, 2p인데 여기까지가 다섯 개거든. 그런데 추가로 3s가 있으니까 여기는 전자가 있는 오비탈이 여섯 개가 되는 거야. 탈락. 애도 마찬가지죠. 여기까지가 다섯 개인데 추가로 더 들어갔으니까 다섯 개를 넘어가 버리지. 탈락. 따라서 3에 해당하는 건 가, 나, 다 밖에는 없어. 그럼 거기에서 A는 뭐냐? A는 1, 2만 체크된 거 찾으라는 거예요. 1, 2만 체크된 거 여기 하나 있네요. 한 가지. 다음에 B는 1, 3만 체크된 거 찾으라는 겁니다. 여기에 있죠? 그래서 한 가지. 따라서 A하고 B의 전체 가지수 합은 2가 되지. A에 하나, B에 하나. 그리고 C에 들어갈 거. C는 1, 2, 3다 체크된 거 찾으라 이거예요. 요거잖아요 요거 이거, 요거. 그렇지? 따라서 C에 들어갈 전자 배치는 나다. 그래서 기억은 이고, 니은은 나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다음 넘어갑니다. 자, 이온결합에 대한 탐구인데요. 전자배치를 이용해서 원소 ABC의 종류를 확인을 한대요. 그래서 A는 원자번호 9번이네요. 그래서 뭐 플로린, N은 11번이니까 나트륨, 바닥상태인데 뭐 보험모형으로 따지면. 다음에 C는 17번이니까 염소 이렇게 되죠. 다음에 두 원소로 이루어진 이온결합 화합물 1과 2로 만들었습니다. 이온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이거든. 따라서 NA하고 F 만나면 NAF. 1 플러스 1 마이너스니까 1대1. 다음에 B하고 C가 만나면 되겠죠? NA, CL. NA는 1 플러스고, CL은 1 마이너스니까 1대1 되죠. 요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용간 거리는 플로리는 사이즈가 작고, CL은 사이즈가 좀 크잖아. 그럼 나트륨이 한 요만큼 된다 쳤을 때, 이용간 거리가 요거 얘기하는 거죠. 나트륨이 요만할 때 이용간 거리. 그럼 이용간 거리는 애가더 크거든. 그때 결론, 이온 사이 거리가 큰 녀석을 이뤄더라 이거예요. 그럼 N은 1이고 N은 2가 되는 거지. 뭐. 다 했네요. 기, 기억. <웃음> 1은 AC이다. A, 플로링은 나트륨이니까 A하고 B 붙여야죠. 그래서 AC가 아니고요. 다음히 2, 2를 구성하는 이온은 모두 네온의 전자배치를 갖느냐. 나트륨은 전자를 잃어서 네온 담지만 CL은 전자를 얻어서 그 옆에 있는 3주기 18쪽 아르곤을 담죠. 따라서 모두 네온은 아닌 겁니다. 이온 결합에서 녹는 점은 이온 결합력이 쓸수록 높잖아. 그럼 이온 결합력은 첫 번째 뭐 먼저 비교한다고? 전하량 곱. 1 플러스 1 마이너스, 애도 1 플러스 1 마이너스니까 전하량 곱이 같아. 그러면 두 번째, 전하량 곱이 같을 땐 이온 사이 거리가 작을수록 녹는 점이 높다. 그러면 이온 사이 거리는 1이 더 작잖아요. 따라서 녹는 점은 1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1이 2보다 크다. 이것은 맞는 거예요. 됐죠. 예, 다음, 넘어가요. 어, 유효 핵전화에 대한 거는 쌤이 교과서에는 없지만 대충 근사식 정도는 알안 오면 좋다라고 했잖아요. 근사식. 따라서 유효 핵전화라는 건 핵전화에서 가리움 효과 뺀 거죠. 가리움 효과는 전자가 가리는 거지, 뭐. 그치? 이거는 핵전화는 원자 번호 얘기하는 거고. 따라서 무조건 유효핵전화가 핵전화보다는 작아 수소 빼고 오케이? 단전자, 전자나짜리 수소 빼고. 자, 그러면 2, 3주기인데 이거는 이 자료 그대로 해석하라는 거니까 좀 확대를 해서 볼까요, 우리가? 같은 족에서 원자번호가 크면, 오, 같은 족에서 원자번호 크려면 내려가야 되잖아. 그럼 내려갈수록 유효핵전화가 크다, 그거 설명하는 게 이거예요. 따라서 같은 족이면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거거든? 원자과 전자수가 같을 때 바로 축이유효액잖아야 유효액전하가 큰게 바로 밑에 있는 녀석이다 이거예요. 위에는 2주기, 밑에는 3주기. 따라서 사각형이 2주기면 동그라미는 그렇지 3주기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가나의 주기를 찾은 거고. 그러면 이제 같은 주기 쭉 봐, 같은 주기. 거기에서 원자과 전자가 일쪽이쪽 13족, 14족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액전하가 증가하는 거지. 따라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효핵전하가 증가한다는 걸요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 가는 2이다. 맞고요. Z스타는 증가한다. 요기억에 적절한 거 맞지? 다음에 세 번째, 나주기에서각 원자는 그럼요. 일단은 유효핵전하가 핵전하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 가리움 효과가 있으니까 수소 원자 빼고. 오케이? 따라서 나 주기, 2 주기에서 각 원자는 핵전하가 유핵전하보다 크다 이것도 맞는 거죠 따라서 답은 기니디 되는 거야 됐죠? 다음 넘어갑니다 자, 2, 3주기 원소가 있는데요 원자 또는 이온의 반지름을 크기 순으로 나타낸 겁니다 자, 근데 원자고 이온 나왔는데 우리 원자 이온 나오면 음, 일반적으로 금속은 원자 반지름이 더 크고 다음에 비금속은 이온 반지름이 더 크다 돼 있잖아 따라서 A, 희 색깔이 원자 반지름이야 A가 요거 됐더니 작아졌네 오, 이온 되니까 작아졌네 금속이고 B도 원자가 이온 되니까 작아졌어 금속이고 C도 이온 되니까 작아졌어 금속이고요 다음에 D는 이온 반지름이 원자보다 크네요 D는 비금속이죠 그럼 그 상태에서 2주기, 3주기 원소를쭉 한번 나열해 볼 건데 총 원자 4가지가 있거든? 이들의 홀전자 수가 같아요 그럼 홀전자 수는 1빵, 1, 2, 3, 2, 1빵인데 홀전자 수가 같은 게총네개 되려면 뭐 홀전자 수 2짜리, 2짜리 있을 거고 다음에 홀전자 수 산소 2도 16쪽 2곡 다음에 어 산소 밑에 황도 2가 되죠 그럼 봐요 홀전자 수가 2로 같으려면 2, 3주기에서 총네개밖에안 나오거든 그런데 왼쪽에 있는 건 금속이야. 두 종류밖에 없어. 베를륨, 마그네슘. 그런데 금속이 세 종류니까 홀전자 2자리는 해당하지 않지. 홀전자 3자리는1 5쪽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저걸 네개다못 채우고. 그렇지? 홀전자 0자리 18족 있죠? 근데1 8쪽은 우리가 이온이 안 되니까 빼버려야 되잖아. 그러면 홀전자 수가 같은 네가지 원소가 2, 3주기에 있고 금속이 세 종류가 되려면 홀전자 수는 1, 빵여죠 1빵, 아이고, 이 자를 왜 이렇게 가까이 있었을까? 여기 좀 써야지. 아, 애들은안 되고. 1빵, 1, 2, 3, 2, 1빵. 따라서 1족과 13족과 17족 되는 거야. 됐죠? 근데 여기에서 어디 나와 있지? B, D는 세 번째 줄. 2주기 e 원소래. D는 비금속인데 2주기 e 원소면 그렇지. 이 녀석이 D가 되는 거죠. 플로우린 그리고 비금속은 D밖에 없으니까 날리시고. 그러면 이제 요네 가지에서 A, B, C 배치시켜 주면 되거든. 그런데 B는 홀 전자 일자리인 이주기 원소. 그럼 B는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원자 반지름이 B가 C보다 커. 만약에 B가 여기면 반지름이 그렇지 왼쪽 아래로 갈수록 커지거든. 그럼 이네개 중에서 이 녀석이 반지름이 제일 작잖아. 그렇지? 야 그런데 B가 좀더 커야 돼. 그럼 B는 뭐요 위치에 있는 거죠. 리튬. 됐죠? 자, 그럼 B보다 반지름이 큰 A는? 그렇지, 요 위치에 있는 거지, 요 위치. 됐죠? 자, 그러면 참고로, 리튬보다 알루미늄이 반지름이 좀더 작아요. 근데 그것까지 물어본 것 같지는 않고, 그럼 나머지 C는, 뭐, 여기 아니면 여기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됐어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아, 참, 이거 붕소지, 붕소. 아유, 큰일 날뻔 했구나. 붕소는 금속으로 취급 안 하죠. 베를륨, 까지고 우리가 금속 보고. 그럼 요세 가지니까 C는 요 위치가 되죠. 쌤이 잠깐 착각. 응. 그러면 기억. A는 금속 원소에다가 맞고. 다음에 B하고 C는 서로 다른 쪽입니다. 1족과 13족. 다음에 네온의 같은 쪽이 아니죠. 땡.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D 이온. 이 녀석이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지면 전자 개수도 10개잖아. 그러면 S오비탈, 1S2, 2S2니까 S오비탈 두개 들어갔고, 다음에 P오비탈, 2P오비탈 세개의 전자가 두 개씩 꼭꼭꼭 다 박혀 있으니까 P오비탈 수세 개가 되는 거죠. 뭐. 그지 이거는 그냥 전자배치 묻는 거야.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디격되는 거야. 별거 없지? 않아? 다음 넘어가요. 자,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을 반응시키는 실험인데요. 그첫 번째 문제 보시면 이거 A몰롱도로 나와 있어. 그런데 이거 100ml인데 이걸 다쓴게 아니야. 여기에서 Xml만 덜었다 고 하나 체크 좀 해놓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물을 집어넣어서 100ml짜리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B에서 100ml를 다쓴게 아니고 20ml만 내가 다시 쭉 가지고 왔거든? 그리고 충분한 양의 탄산칼슘으로 반응해서 CO2의 질량 측정했고 그 질량 가지고 블라블라블라묻는 거야. 따라서 여기서 두 가지를 나셔야 되는데 하나는 몰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첫 번째 기더 입자의 용액에서 입자의 몰수는 몰농도에 부피 곱해라 리터 곱하면 몰이 나올 거고 미리리터는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그걸 곱하면 미리몰이 나올 거다. 그래서 그거 하나 해 먹고 다음에 두 번째는 야 염산하고 CaCO3 화학 반응식을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개수비가몇대 몇인지 대충 알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갑니다. 나 이거 똑같이 A몰농도 X미리만 들었으니까 몰농도 곱하기 부피하면 얼마 있지? AX몰이 아니고 미리몰이에요. 그래서 내가 스몰엠이라고 대신 써놓을게요. 그리고 여기에 물만 집어넣었으니까 용질의 양은 그렇지 똑같겠지. AX 그렇죠. 미리몰이에요. 미리몰. 1 0 0미리에 AX가 있는 거야. 야, 그러면 50미리에는 이거 반이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다쓴게 아니고 20미리만 덜었답니다. 20미리만. 그러면 몇배더른 거야? 5분의 1배지 따라서 여기에 있는 염산도 5분의 1배만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염산은 요 5분의 1배 AX미리몰이 있는 거죠 5분의 1배 B에 있는 HCl HCl의 몰수는 그런데 이제 탄산칼슘과 HCl을 반응을 하게 되면 CaCO3 HCl 반응을 하게 되면 뭐 c a c l 2 나오고요. 그 다음에 H2O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다 쓸게요. CO2 나오거든. 근데그 개수가 너 하나면 C에 하나니까 얘가 하나가 나와. 오케이? 자, 그리고 CA가 2 플러스니까 1 CL 두개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HCL은 두 개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이걸 알고 있어야 돼. 됐죠? 아, CO2의 몰수에 두 배만큼 HCL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한 CO2가 m 그램 나왔죠. 그럼 n 그라면 몇 몰입니까? 화학신량 44니까 44분의 n 몰의 CO2가 CO2 n 몰의 CO2가 생성된 거예요. 이제부터 문제가겠습니다. 기억 용액 A에서 저기죠 HCl의 양은 몰농도 곱하기 부피 100a 미리몰. 그런데 미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잖아. 그래서 100a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해주면 0.1a 맞죠? 다음에 그때 충분한 양의 이건데 이 녀석의 최소 질량과 라고 했어. 나 CO2 이만큼 만들었거든. CO2하고 N은 몰수비가 1대 1이잖아. 따라서 이 녀석의 최소 몰수도 얼마? 44분의 M몰이 되는 거야. 그런데 몰수가 아니고 질량 물어봤잖아. 그럼 몰에다가 화학신량 100을 곱하면 질량 나오는 거죠. 최소 이만큼은 있어야 돼. 따라서 얼마 나오지? 4로 나누면 11분의 25M 맞죠? 다음에 디귿. X 이거 구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녀석과 이 녀석 관계 이용해서 생성된 CO2 몰수의 두배만큼 따라서 HCL의 몰수는 이 녀석의 두배니까 22분의 M 몰이 되죠. 이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쌤은 이걸 미리몰로 썼단 말이야. 그럼 얘는 몰이잖아. 그럼 얘도 뭐 미리몰로 바꿔줘야지. 천 곱하면 되지 뭐. 그럼 미리몰이야. 그쵸? 그래서 요거를쫙 풀어내시면 A는 음, 밑에 2로 나누면 음, 얼마 나오지? 아, 20 아니, 안 나눠놨네 이것도 그러니까 아, 문제를 이딴 식으로 만들어 진짜 애들, 너무 대충 만들었어요 A 구하는 게 아니고 X 구하는 거지 문자도 이상하게 나오게 22A분의 그러니까 왜 ㄷ 보기를 저렇게 썼겠어 1000하고 22안 나눠주고 그냥 풀이 가장 불화 이거죠 따라서 22A분의 위에는 5M 곱하기 1000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뭐라고 미리 몰만 주의해 주시고 캐시기니디다 맞는 거죠. 다음 넘어갑니다. 자, 마그네슘 전자 배치인데요. 전자 배치에서는 바닥 상태랑 워딩이 있나 없나 살펴보셔야 돼. 그런데 쑥 봐도 바닥 상태랑 워딩이 없잖아요. 거기에서 주양자 수가 3이하라고돼 있습니다. 그럼 주양자 수는 1, 2, 3 중에 하나일 거고요. 다음에 1, 2, 3에서 부양자 수는요. 우리가 오비탈 종류잖아. S오비탈이면 0이고 P오비탈이면 1이겠죠. 3, 세 번째 껍질은 t 도 있어요. 그래서 0, 1, 2. 여기에서 결판 날 거고. 그다음에 자기 양자 수는 S오비탈은 0일 거고 P오비탈은 그렇지 0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 다음에 D오비탈은 0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과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있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어 가로축 봐봐 2,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이 X축이 바로 뭐? 그렇지 자기 양자수 얘기하는 거지 뭐그 다음에 1, 2, 3이야 Y가 바로 뭐지? 그럼 주 양자수고 세로축은 0부터 출발이잖아 0, 1, 2 따라서 이 Z가 그렇지 부 양자수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림은 복잡하지만 따라서 1번 Z는 주가 아니고 부양자수 땡. 다음에 A는 A 요 위치잖아요. 요거 요거. 따라서 0. 음, 주양, 주양자수가 3, 세 번째 껍질에. 다음에 부양자수가 1이니까 p 오비탈이죠. 3s가 아니고요. 다음에 B하고 C. B는 뭡니까? 예, 주양자수는 3, 3이고요. 다음에 부양자수 1이니까 p 오비탈. 다음에 C는 여기에 있죠? 주양자수2네요 2. 주양자수가 2 그리고 한칸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부양자수1 일자리 P오비탈이죠. 따라서 에너지 주니가 B가 더 크죠. 틀렸고. C하고 D는 오비탈 모양. 오비탈 모양은 부양자수가 결정하잖아. C는 한칸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1인데 D는 바닥에 붙었죠. 0이잖아. S오비탈, P오비탈. 그래서 같지가 않죠. 다음에 마지막. 그럼 이 마그네슘은 바닥이냐 들뜨느냐 했는데 여기 B를 보시면 B는 자, 세 번째 껍질에 한 칸이니까 3p의 전자가, 동그라미 색깔 들어가 있잖아. 전자가 들어가 있다, 들어가 있다 이거거든. 그런데 마그네슘은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2개거든. 3p엔 전자가 들어가면 안 돼. 바닥 상태라면. 그런데 3p의 전자가 저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바닥이겠어? 들뜬이겠어? 그렇지. 들뜬이구나. 이렇게 찾는 거예요. 예. 네. 다음 넘어갑니다. 자 화학 반응식에서 수소기체얻는 건데 이거는 일단 화학식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마그네슘이 HCl과 반응을 하면 MgCl2가 만들어지고 Mg가 2플러스거든 e Mg가 2플러스 e 그리고 수소기체가 생겨 그때 이 개수는 너 하나면 너두 개고 너 하나에 그렇지 Cl 두 개고 너 하나가 만들어진다죠 그리고 그 다음 반응은 알루미늄은 3 플러스 되잖아. 그래서 알루미늄이 HCL 만나면 ALCL3가 되고, 그리고 H2가 만들어지거든. 그러면 는3 플러스 되니, AL이 3 플러스라서 CL이 3개가 필요한 거거든. 따라서 널 2라고 쓰면 2, 3은 6, 너 6개 있어야 되고, 수소가, 원자가 6개니까 넌 3몰 나오면 되고, 그때 필요한 알루미늄은 2몰이다. 요 2식 가지고 우리가 푸는 거예요. 자 그때 마그네슘의 원자량은 24라고 나왔고요. 알루미늄의 원자량은 27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체 1몰의 부피는 25리터라고 이렇게 나온 거죠. 자 확대해서 문제 갑니다. 주사기에 0.1몰 농도 HCL X미리 두개 곱하면 0.1X미리몰이 됩니다. 우리 미리몰 쓰자고요, 미리몰. 오케이? 미리몰로. 자, 그럼, 미리몰로 하려면, 우리가 질량도 저기 0.05g 나왔잖아. 질량을 화학식량, 그람을 화학식량, 원자량으로 나누면, 몰수가 나오거든. 따라서, 그람을 화학식량으로 나누면, 몰 나오고, 그럼, 미리그람을 화학식량으로 나누면, 미리몰 나오는 거야. 그래서, 미리몰로 한 방에 가자고. 숫자가 0.00 한번 막 복잡해지니까, 그럼 내가 이걸 미리몰로 바꾸, 미리그람으로 바꾸려면, 천 곱하면 되거든. 따라서, 50mg. 애도 마찬가지죠. 50mg. 그래서 미리몰로 다 갈게요. 따라서 가는 마그네슘 50mg. 그런데 마그네슘 화학식량이 24니까 24분의 5 0 m 리몰 집어넣은 거예요. 미리몰 한번 써보려고 이렇게. 그리고 이 녀석을 0.1x 미리몰로 고한 거죠. 그렇게 했더니 수소기체의 부피, 이것도 미리리터잖아. 리터를 1몰의 부피로 나누면 몰이 나오고 미리리터를 1몰의 부피로 나누면 그렇지 미리몰이 나오는 거야. 따라서 25ml인데 그거를 25로 나눴으니까 1mm몰 그래서 너 1mm몰 생겼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할수 있는 것이 네가 다 반응하면 어 이게 네두 반응이 1대 1이거든. 그런데 애가 1 생겼으면 마그네슘도 1mm몰 반응해야지. 그런데 주어진 게 1mm몰보다 더 많은 양이 있잖아. 따라서 애는 남는 거야. 그럼 누가 다 사라졌겠어? 애가 다 사라진 거지. 따라서 2대 1이잖아. 이거에 2배만큼 있어야 돼. 따라서 너는 2미리몰 그래서 그걸로 할수 있는 것이 X는 20이야 하나 뽑는 거고요. 그래서 밑에 X 구했어요. 이제 Y만 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는 A 2미리몰 그리고 알루미늄 똑같이 50mg 화학신량은 27이잖아. 그러면 27분의 50mg 넣은 겁니다. 그럼 여기서 누가 누가 다 반응합니까? P로 가야죠. 1대 3 반응이잖아. 1대 3. 그치? 자 그럼 이것보다 이게 몇배더 많냐 따질 건데 3배가 더 많아야 되거든 그런데 A보다 A 계산을 하면 3배보다 3배 27분의 세 3배 하면 얼마죠 여기에? 3배 하면 어, 3, 3, 9, 27이지 9분의 5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치? 9분의 50자 그런데 A는 2mm몰 가지고 있거든 현재 2mm몰 그러면 얼마가 만들어집니까? 누가 다 사라지죠? 아, 9분의 50이 필요한데, 애는 가지고 있는 게 9분의 아, 애가 다 반응하려면, 애는 9분의 50 m 리이 필요한데, 9분의 50보다 훨씬 더 적은 양이잖아. 그렇지? 따라서, 이기있 애가 다 사라지겠네. 그럼, 애가 다 사라지면 6, 3이니까, 이녀석의딱 절반만큼 생기거든. 따라서 수소기체1 미리몰 생기는 거야. 1 미리몰이면, 어, 1미리몰의부피 곱해. 얼마나 와? 25 미리몰이니까, 미리리터 떨어지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게 Y죠. Y는 25mL. X는 20, Y는 25. 그럼 합치면 얼마 나와? 45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화학 반응식좀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몇된다는 걸. 산화환원까지 공부를 좀 하시면 이거 뽑는 건어렵진 않은데요. 여하튼 네. 이렇게 해서 전체 좀더 저분합니다. 전체 문제적으로 끝까지 우리 문제풀이를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